네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어, 직급 도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의 원칙에 대한 그걸 얘기했는데 또 지금 여기저기서 또 얘기 들어오는 얘기. 그래서 그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인터넷 지금 들어가서도 재판매를 봤더니 5천, 5만 5천원대 해모임이 이제 거의 5만 5천원, 5만 6천원대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니까는, 어, 저희, 우리 구독 자만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스파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급도전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마이크로 또또 또 시작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몸좀살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돌았는지 벌써 5만 5천 원대에서 더내려가지는 않아요 5만 4천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기 소, 소비자가 5만 4천 원에 샀는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또열 끝이 손끝이 다 풀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구조, 이 도덕질의 구조, 애터미 고관에 있던 게 누구 고관으로 갔느냐? 우리의 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쟁 상대인 쿠팡의 고관에 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뭐 가정주부, 우리가 전업주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그 복잡한 상황을 알겠어요. 저는 유통에 있었습니다. 제가 sk 13년 있으면서 유통 영업팀에 3년 있었는데 그때 성경 유통 sk 유통이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뭐그 그 관계 일을 갖다가 유통 영업팀이기 때문에 그 관장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먹이사슬 관계를 갖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뭐 나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그그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속으로 그, 비분 강계하셔야 돼요. 이, 이 도덕질의 현상을. 자, 천 원으로 얘기를,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천 원에서 35%, 6% 교육수당비까지. 도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6%를 갖다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도 빠짐없이 35%를 다받아줄게요 여러분들이 6%를 보태줬어. 그래서, 에, 350원은 이미 그냥 칼같이 주지 않습니까? SK, 우리 저기, 이 저기 애터미에서 칼같이 주는 거니까 그건 뭐 보증수표나 다를 바 없는 돈이니까 350원 챙겼어요. 그 다음에 애터미 이런 데다가 막그 밴더들을 통해서 그냥 막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그냥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 그렇게 했을 때아 65%가 챙겨지잖아요. 그 다음을 잘 이해를 못못 못, 못 하시더라고요.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통권 5천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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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순수 네트워크 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순수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20% 다 그러면 200원 1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200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자기가 1000원을 투입 1000원을 투입하는 거에서 35%는 이미 이제 땡덩뚱뚱그러고 이제 나중에 들어올 거고 이거는 바로 현찰로 65%를 팔아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우리 같은 고지식한 바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기엔 바보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약 30% 됐다. 20% 됐다. 그러면 200원, 300원. 자기가 1000원어치를 다안 해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회사에서 보기에도 이건 뭐다 그걸로만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전정상으로 이렇게 뜨니까. 그러니까 좀 그분들을 뭐 맨날 왕따를 시키고 하지만 그 왕따 됐는데도 소속이 거기니까 어디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또 가봐야 또 거기도 또그 짓을 하고 있어. 덜 하냐, 많이 하냐, 뭐 이거의 차이지. 그러니까, 아유, 거긴, 거긴 어비 그러고 있고 또 사람이 몇 년을 하다 보면 회원, 회원 수가 몇천 명, 몇백명 이렇게 되는데 그게 옮긴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 그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마지 못해서 할수 없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막 20%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원 중에서 200원은 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 돈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게 먹는 겁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얘기했듯이 더치페이가 안 지켜지고 이런 빡찌들 달고 그뭐 우드원의 짓을 해야 되니까 밥 사주고 꼬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돈 잔돈 푼이 작은 돈 같지만 은그 20%, 30% 되는 걸다 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본인들도 하면서 한심하다 그러면서도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그짓거리를 해요. 자, 그러면 그 메커니즘은 이제는 좀그메커니즘 아셨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수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그냥 고지식하게 한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거꾸로 악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비전을 봤는데 이런 아주 우픈 현실이 지금 재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통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지 지금도 막 물량이 뭐 엔쇼핑 뭐할거 없이 쇼핑 이라는 이름 붙인 데들은 해모임 제품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찾으니까 아니 8만 4천원에 하나를 사야 되는데 5만 5천원에 나오면 눈이 띵 거리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한 한번 사서 먹었는데 우리 제품이 그래 그러고 뭐 암환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먹어서 어 그냥 종량이 이만큼 작아졌대요. 의사도 놀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8포씩 막 먹거든요. 아무리 저 해모임이지만 그 진짜 가격이 진짜 착한 가격 아닙니까? 진짜 좋은 제품에 비해서는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약처럼 먹어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 돈이 또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만 5천 원 그러면 띠용 4만 9천 원 그러면 띠용 그러고 그냥 그거를 그냥 나오기가 무섭게 사는 거니까 그러면 수요가 있으면 공급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급자가 소얘에해서 엔쇼핑 뭐 등등등 많지 않습니까? 옥션 뭐 그냥 쇼핑이랑 쇼핑 뭐 하다못해 들어보지도 못한 쇼핑에 도해모이 없는 데는 없어요. 앱솔루트 없는 데 없습니다. 왜? 잘 나가니까. 그러면 그쪽의 구조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뭐냐면 그쪽은 엔쇼핑이나 뭐 예를 들어서 쿠팡 거기에 에, 머튼, 머천다이저라고 있습니다. MD라고들 얘기합니다. 방송국에선 PD가 왕 아닙니까? PD가 모든 거를 총연출하고 그 사람 지시하에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머천다이즈가, 머천다이즈가, 그러니까 MD가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어요 그래서 MD는 뭐냐면은 상품을 어떤 거를 올려야지 우리가 잘 되느냐,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는 잘 팔리는 제품 올리는 놈이 뭐가지 안 잘리고 제로 오래 가는 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쿠팡에서 지금 해모임이 그냥 5만 5천 원에 그냥 불티나게 나가는데, 엔쇼핑이, 엔쇼핑인데, 우리가 명색계 엔쇼핑인데, 우리가 해모임이 떨어졌다고? 해모임이 없다고? 그러고 쿠팡 부도도 우린 5만 7천 원에 내고 앉아있다고? 그러면은, 군대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밴더들을 부릅니다. 그쪽 물건을 갖다가 납품하는 애들을 밴더라고 그래요그 그 밴더 장은, 수십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밑에 밴더들이 꼭 라이더 같은 거예요. 물건을 갖다 수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계형입니다. 그래서 밴더 장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모임, 천박스, 오늘, 오늘 밤몇 시까지 여기다가 창고에다가 입고 안 시키면 너희들 두고 봐. MD가 한마디만 하면 그 밴더 벤더 장들이 밴더들한테 어떻게든지 물건 수급해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트럭을 갖고 다니면서 그냥 이 센터, 저 센터 가면서 물건 없어요? 물건 없어요? 그러고 찾아, 가지고 가는 게몇 박스밖에 없어요? 몇 박스. 다 훑어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물건이 잘 나가니까. 왜? 그런 암 환자들, 해모임 먹어서 좋았던 사람들이 이 물건을 갖다가 그냥 천 원에 이뤄서 사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클릭을 해서 사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밴더들, 그, 제가 라이더 같은 분들 있잖아요. 생계형이에요. 밴더장이한번큰 소리만 냈다 그러면 밤새고 돌아다니면서 해모이면 거들어 다녀요. 그게 지금 실상입니다. 그 사람들 생계형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위에서 안 시키면 모가지가 잘리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지. 그래갖고 여기 센터장들 그럼 그 물건을 누가 돼요 우리 1300개 센터 그거 제가 여태까지 제가 판단한 것 중에 하나 빗나갔다는게 센터가 저는 천 개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유지비가 안 나와 뭐 그럼 맨날 비워놨잖아요. 맨날 비워놓고 하는데 돈은 그대로 나가는데 센터가 저는 그래서 한 2호번 기에 한 900개, 800개에서 점점점 나갔고 진짜 있어야 되는 적정 숫자 한 300개 정도. 그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1300개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동안에 문도 안 열어주고, 월세만 내고 앉아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래도 그냥 뭐, 뭐, 요기 센터, 요기 센터, 요 가운데 또그 알바키 시계 센터가 나오질 않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6%. 그거를 긁어, 들어서 자기 본전 채리고 그리고, 물건만 확보만 됐다 그러면 그냥 벤더들이 그냥 불을 켜고 이벤더저벤더 해갖고 그냥 다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 그 물건을 확보 안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그걸 잡겠다 트래킹을 하는데 그거를 트래킹 기술을 어떻게 했는지 바코드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거를 못 잡아내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얘기를 갖다가 좀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s k 당일 때도 전국에 제가 하고 있는 거래처 수술을 갖다 파악을 해서 그 용역비를 갖다 수억을 드리고 했어요. 그때 돈으로. 99년도에 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수억을 들여서 전국에 있는 거래처 수술 갖다가 해가지고 조건 검색. 그 중에서 우리, 우리 제품을 갖다가 쓰는 사람 얼마, 후지 제품을 쓰는 사람 몇 프로. 그거 다 잡아내서 입력을 다 시키는 그 밑작업서부터. 해가지고 조건 검색을 갖다 딱딱 눌러서 우리 거를 갖다가 열0개 열 이상 쓰는 사람 그러 그러니까 100개 이상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왜 쓰는지 그것까지도 전부 그때 당시에 그 컴퓨터 그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짜서 마췄는데 수억 원이 들어서몇년 동안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슈퍼 컴퓨터 우리 본사에서 돌아가는 그그 메카니즘으로 보면은 진짜 좀 전에 내가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밴더들이 생계형 밴더들이 그렇게 밤새워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수급하려면 그 물건을 공급해주는 숙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숙주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숙주가 우리 1300개 센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인이 해봐야, 나봐야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런 메카즘도 모르고 그사람들 상대도 못해요. 그러니까 1300개 센터 중에서 이렇게 해서 결부돼서 이제는 완전히 조직적으로 합니다. 암, 뭐, 트래킹에 안긴, 안, 안 걸리게끔 하는, 뭐, 조포장단이 뭐, 나스케 칫솔, 여기까지 지금 진화가 돼서, 그래서 계속 트래킹을 피해 나가는 방법은 또 걔네들이, 범죄자들이 그걸 피해 나가는 걸더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그 리더스 로얄 리더스에서 그거 이렇게이렇게 하면은 안 걸리더라? 그것까지 다 지금 호환이 돼가지고 지금 가격이 또 이렇게 이꼴리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그 숙주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왜못 잡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트래킹으로 해서 바코드 문제만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100% 숙주가 우리, 우리, 우리예요. 우리. 이애터미를 한다고 열심히 빠치다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숙주들입니다. 즉급 도전 숙주들. 그들이 왕창 쌓아놨던, 이제 갖다 놨다가 또 혹시, 제가 전전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또 이것도 시사 나오면 골차 아프다 그래갖고, 그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한번드리겠는데 물건이 물건이 센터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워낙에 잘 나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다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면 냐 저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진짜 예상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죠 자 천원 또 얘기 들어갑니다 천원에서 350원은 띵동띵동 거리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35% 6% 까지 다 해서 그건 뭐 확보된 돈이야. 은행보다 더 확보해.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바보들이 이렇게 해주는 그것도 뭐 30%, 20%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얘들한테 팔아서 남는 이문이에요. 근데 물건을 갖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가 6개월이고 뭐 이렇게 묶였다가 도저히 뭐안 된다. 또또지급도전또 해야 되는데 또 누가 또 하명이 내려왔대요. 지들이 무슨 임금이라고 하명을 해? 그래서 뭐? 뭐라 보더라고? 뭐? 뭐 차단 안에 그 개들 용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 그때 뭐 이제 판짝이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재고는 어떻게 하니까 그때는 막 그런 식으로 아마추어 식으로 팔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대요. 워낙에 잘 나가는 제품이니까 빼놓기만 하면은 그냥 삽시간으로 자 본사에서 딱 해갖고 본사에서 자 여러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고 구입을 하죠. 잘려도 끙만인 그 분들 뭐 이런 분들 막 가명, 차명, 이런 거 잡는다고 혈안이 돼 있고, 지들이. 그러면서, 그건 또 가명, 차명으로 해갖고, 이래저래 해갖고, 물건을 수급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나간, 겁니다. 바로. 우리, 띵똥, 띵똥, 그러고, 350, 350원, 35%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빨리. 동시 패션 정도가 아니고, 더 빠르게. 왜냐면, 우리 거는 동시 패션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나눠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후원수당, 직급수당,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도 뭐 정한 데만 한 20일 걸리겠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한대요. 그것도 노하우라고, 하, 바보들 그거를 갖다가 또몇 개월 이렇게 묶었다. 그건 아마추어야. 바로 그냥 동시 패션으로 날아가니까 동시 패션으로 현찰 확보.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 조건검색만 따다다닥 몇 개만 우리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되다는 컴퓨터고 그걸 그거 관장하는 또 거기에 얼마나 둔 애들이 있고 안 되면 또 외부 용역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갖고 조건검색만 제대로만 딱 잡아서 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 일정 품목 전번에 이렇게 탑10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 프로바이오틱스 뭐 해갖고 해모임, 칫솔, 치약 이 잘나가는 제품들이 만 집중적으로 매집이 일어나는 매입을 매입이 일어나는 거기 센터 그거 딱 나름대로 조건 검색만으로 그거 지금 현대로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되겠어요? 내가 하는게 아니고 컴퓨터가 하는데 알고리즘만 딱딱 그거에 맞춰서 아 집중적으로 매집이 일어나면서 그 제품도 p 비가 상당히 좋고 그런 것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제품들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거그 분포도나 그런 게 그래프로도 다 나와요 제가 지금 유튜브 하는데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니까 이렇게 크리에이션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2년 반 됐는데 이것 떠서 저희한테는 유튜브 보통만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한테만 부여되는 거예요 그거 딱 누르면 은 실시간으로 조회수가 얼마나 갔고 조회수가 어떻게 줄어들었고 이이 이 콘텐츠는 제가 요거, 오늘 한 거는 좀 썰렁해 3 번에 한 거는 뭐 해? 그게 1등서부터 10등까지 쫙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래프, 분석표, 뭐 그것들이 다 나오니까 아 이,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좀 썰렁하고 렁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별로 반응이 없네.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걸 제가 보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대애터미에서 그거, 물건 나가는 거, 도둑놈이 다 우리 내부에 있거든요? 100%? 전산상으로 물건 하나라도 뽑으려면 뭐 가명이든 뭐든 간에 이런 거 걸어놓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 나가고 뭐 이런 거는 체크 안 하고 열 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열개 이상 오바씩 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알고를 걸어놓으면 은 그거를 잡아놓기만 한다 그러면 그리고 전체 센터에 소속된 인원수 대비해서 어떤 데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쳐버리면 은 예를 들어서 한 100박스? 200박스 정도가 아, 그 정도 규모에서는 나가더라 그러는데, 첫박스가 됐다. 그런데가, 이, 평균이 200인데. 우리 저유튜브의 알고리즘에서 평균 다 나오고 다 해요. 아, 진짜, 이러니까 구글이구나. 그리고 제가 하면서도 놀래, 놀래는데, 그거 못 잡겠어요. 내부에 빠한빠한 데이터가 사가는 사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걸딱 보면 이게 또 지금 또아 누군가 또 지금 또 하는구나 그 위를 찾아보면 뭐 크라운 뭐 총장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왜못 잡아요 잡으려고 하는 의지 난 그건 이해가 안 가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비로소 내가 인 제가 인터넷 박살위원장 내가 맡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부터는더 이상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래도 나서서 이, 이 짓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내가 요번에 인터넷 박살위원장 그걸로 해서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지 사실 2년 전서부터도 이걸 왜못 잡지? 트래킹? 그거 어 말고 이걸 이 물건을 갖다 공급해 주는 숙주가 다 우리 내부에 다 있어요. 그것도 잘나가는 센터, 뭐 한다는 센터 직급 도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러 네트워크가 그렇게 빨를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한다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조커 검색을 딱 걸어놓기만 하면 은 그냥 실시간으로, 딱, 일정 순간에 딱 뽑아보면, 어, 많이 1등서부터 몇십 등이 딱 나오는데, 그거를, 그들을, 그들을 제재하고, 그들을 왜 이렇게, 당신네들은 해모임만 팔아? 앱솔루트만 팔아? 그것도 이 많은 양을? 그 사람들 순수 내통률. 우리 같은 바보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들의 밑에서. 그들이 하는 거, 그거 이렇게 보면 안 나옵니까? 그게? 지금 떠드는 얘기, 그리고 해서, 거기는 그렇게 해왔고요. 3 플러스 1로 해요. 그것, 그것도 사실은, 인터넷 재판매는 그러니까 제일 도둑놈들이고 그냥 앱 텀이 국관에 있던 거를 갖다가 나오자마자 그자 우리 적군이 쿠팡 우리의 경쟁인 쿠팡, 엔쇼핑 국관으로 옮기는 그 숙주 역할을 하거든요, 중간? 근데 그게 제일 도둑, 도둑놈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를 2 플러스 1, 3 플러스 1로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똑같아보이겠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에, 애터미의 해모임은 5만 5천원이야. 그거보다더 싸게도 샀거든. 근데 요즘 올라가지고 했더니 또저 5만 5천원 됐네. 더 내려가겠네. 그 적들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소위께서 직급 도전해서 잘 나간다는. 제 제일 위에 스폰서는 저는 임승택. 요번에 임페리얼 되셨죠. 그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3번이신데 직급에서 임페리얼을 가셨어요. 어, 임승택 임페리얼 그룹은 어, 직급 도전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아무리 임승택 그리고 그 임병구 크라운 그쪽 라인이거든요 그분도 아메 출신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급 도전을 처음부터 반대했었고 근데 이렇게 갔는데 직급 도전파들이 쫙 이렇게 옆 그룹에서 막 그냥 이름도 또 보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임페리 해야 됐네 연속으로 그 그룹에서만 장, 장장 나와요 이쪽에 밑에 있는 사람들 저 밑에 있는 분들이 그 자극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임페리얼했다고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크라운이라고. 그러니까 밑에서 또 오염돼서 그렇게 해서 저희 임승택 사장님 그룹도 사실은 그 밑에서 한 것까지 어떻게 제어가 되겠어요? 이건 자영사업이에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고 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결코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인데 임승택 그요번에 우리 임페리얼 되신 분은 그런 거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분이고 이번에 또 스피치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아주 우리 회장님하고 윤영성 대표 사업자하고 그런 관계 그 얘기 했는데 자기가 1번도 안 맞고 그래서 할수 없이 밀려 밀려서 윤영성 대표께서 그렇게 맡은 거 아닙니까? 아직도 크라운이시고 제일 먼저 1번인데도 그러니까 1번 3번인데도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도 안 가시고 못 가시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프레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진, 진정한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얼굴 한 번도 안뵀습니다 그런데 뭐꼭 얼굴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축하를 드리고요. 이번에 분명히 제가 인터넷 박 제판매 박설위원장이라는 거 스스로 이제는 맡아서 제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 유튜브에 여러분들 댓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몇개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한 내용은 뭐냐면은 윤리자정위원회에다가 이게 제 유튜브를 보고도 그 전에 가격이 또 지금 7만 1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6만 원대 막 5만 7천 원대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막 이게 한걸 갖다가 또비건방계에서윤리사정이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에,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곧 조치가 나갈 겁니다. 아주 똑같은 얘기만 한대요. 우리 본사의 민원으로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조치를 할 겁니다. 뭐 등등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달입니다. 어디나 똑같은 대답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알고 있습니다. 조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그걸로 그 봤을 땐 신빙성이 없어요. 이거는 몇 달을 끌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그 직급도전 그렇게 해서 그 물건 받자마자 내돌려서 현금 챙기고 그걸로 그 돈을 밑전으로 해서 그거 하는 사람들, 직급도전 그 빨갱이들을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잡아낼수 있어요. 심증적으로도 잡아낼 수도 있고, 물증적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그 슈퍼컴퓨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분류만 한다 그러면 그거 잡, 잡아낼 수 있다. 꼭 트래킹을 하니까는 뭐, 소포장 단위로 봐라, 소팍, 배려베 수작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번 기회에 잡아야 되는데, 제가 어차피 이렇게 무브먼트로, 3일 운동, 3.1 무브먼트처럼 나왔는데 제가 유관순은 아니지만 제가 순교를 해도 괜찮아요. 영광스럽죠. 오히려. 근데 유관순 열사 혼자서 3.1운동이 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이식. 그래서 지금의 3.1 무브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브먼트에 무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건 없어요. 저도 제가 인터넷 재판매 박살위원장 한다고 로고 제가 자칭 맡았는데 제가 할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터넷상으로, 이, 이 유튜브상으로 제가 있는 거 없는 거다 제어 받아서 계속 경계를 하는 겁니다. 도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움찔 움찔거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또 어떻게 6만원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 작용을 하기에는 이 유튜브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가 들어와야 그게 무브먼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어느 날 갑자기 탁골공원에 모여서 뭐 직급도 전 무슨 뭐 무슨 닭살 뭐으쩍저쩍해해서발쪽식을 하고 또 으쌰으쌰 그래갖고 또 삐끗 들고 이을거리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거 어떤 분 얘기가 아주 사이다 먹은 것 같이 아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도 제보 뭐 얘기를 했는데 답은 똑같은 얘기다. 뭐그 얘기들 다 여러분들 제보 에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좀 전에 앞전에 얘기한 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제보를 해주시면 그걸 제가 더 편집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더 알아볼까 알아보고 해서 유튜브에서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이 인터넷 재판매, 인터넷 재판매만큼은 그 도덕질을 해서 그렇게 사기치고 입구는 사기를 쳐. 또 삐끼를 해. 협잡. 그렇죠? 내 파트너를, 내 지인을 데려다 놓고 자기가 얘기했고 곤란하니까 자기 슥 빠지면 그 위에서, 아, 판매사는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가보면 은 그때서부터 길이 보입니다. 그렇게 한거은 삐기 한거 아닙니까? 자기 지인을 카드 긁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결국엔 카드를 긁었어. 그러면 화장실 가서 OKR이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게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사기 협잡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도둑질을 도덕질를 동시 패션으로 하고 있어. 그냥 물건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가. 이거를 제어를 안 하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주 적극적인 댓글. 그래서 그냥 저한테 뭐라고. 그냥 뭐 닉네임으로 하든 아니면 숫자로 하든 뭐저 어차피 내용만 가지고 제가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냥 계속 갈 거거든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댓글에다가.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고 아주 그냥 이걸 무브먼트로 계속 끌고 나갈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어, 기대하면서 오늘 유튜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